12월 1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주간 패치가 진행됩니다. 원소 모백에서 나오던 모트의 양이 조정됩니다. 누락된 원예 장비의 보상으로 인벤토리에 보상 상자가 추가됩니다. 가구와 하우징 아이템의 거래, 이동, 폐기가 가능해집니다. 주얼 크래프팅으로 획득하는 경험치가 정상적으로 수정됩니다. 서버 통합을 위한 기반 작업이 일부 이루어집니다. 전쟁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보이드 건틀리 스킬로 인한 버프 삭제 버그가 수정됩니다. 이번 패치 외에도 워터마크 시스템에 대한 오피셜 답변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